레드 빛으로 앉았어. 네, 규약 크니까 아, 앞에 앉으면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안 보인다고 못 보록 하고. 저 32번, 뭐 34번, 30번. 키 수능. 네, 정준영이랑 <웃음> 겼습니다. 저만 안 보이나요? 아니다. 저기 앉아야 돼. 왜 왜? 저는 지금 목표를 같이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웃음> 저 혼자 해고싶이고 싶다. 요 혼자 있고 싶다. 저 혼자 있자 있고 싶다. 저자 있고 있고 싶그저 혼자 있고 싶다. 저 혼자 있저다저 혼자 있고 싶고저 혼자 있저저 짝을 바꾼 건 아니니까. 어, 교수 네. 짝을 먹고 문제 좀 봐야지. 하면서 하 내가 하고 싶은 자리. 우리 항상 여기 앉는데 수업, 수업 중. 수업 중. 수업 중이라 생각하시면 아, 혼자 한 번씩. 혼자 내가 자리. 칠판. 어떤 사람. 선생이야? 선생님. 선생님. <웃음> I'm teacher. 공부 안 하니까 뒤에 안 내. 공부 안 하는 재일아, 너 너무 커서 안 보여, 좀 뒤로 제일 제일 아니. 제일 큰 뒤에 뒤로 가 저희 큰사람뒤에 가야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봐라 알지? 내 옆에 안 오겠네. 근데 안 오겠네 여기 왜쌤 있는지 모르겠네 형, 어때요? 손 <웃음> 같이 하고 싶은 손톱는 없어요? 제 선수 잠깐 하고 가실래요? 네? 이거 앉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배 앞으로 아오앞이요뭐 근데 왜박 선수를 위로 보내고 아제자리왜 <목소리> 뒤에 <D> 앉고 싶으세요? 잘해줘. <목소리> 옆에 혹시 앉히고 싶은 선수 있으세요? 옆에? 네 <목소리> 왜요? 왜요? 왜요? 이유가, 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얘는 <목소리> 좀 성격을 바꿔야 됩니다 안고 싶은 자리 침 하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붙일게요. 같이, 같이 안고 싶은 짝꿍은 없어요? 붙수 있는 선수 하셔도 지찬이 형 아니면 승희 형? 응. 형님! 형 네, 혹시 그... 그, 그, 그 비가 오니까... 네, 뭐. 왜, 왜, 왜, 왜, 같이 앉으 집이 있을 같아요. 정말 좀는거 있어요. 음, 둘다 조용히 가만 있을 거야. 가만 있을 거둘다 s f 나오고 있어요. 아. 왜리하시는 거죠? 하 아이 친구가 행기 좋은가보네 정신 조해야돼저 어? 아, 뭐.. 저 어릴 때 여기 앉았던 것 아. 규민이 형인데 안고 싶은데 규민이 형 안고 어가 <웃음> 그, 그 거긴 안 붙어요 형맨 입장에 왜 여기는 좀 약간 재성이 여기 앉을만해 떼는 애들이 여기 앉잖아 너는 자야 돼서 여기 앉아야 이는부 뭐. 아, 빨리 먹으러 가는데 아무도 있으니까 그럼 형이 선생진나면 바로 이제 나라가 그러면 공부해야 돼서 막 앉으면 선진님 여기 앉아 아니 아니 아뭐 그럴 수아니 아니 해서내일라도선진 여기 교생으로 하세요 그러면 교생 원래 맨디에 좀 끄고 있었는데 잠깐 차려야 될것 같아 태이요 누가 이렇게 을태이 마이크 지 좋아요, 학교로 오해, 왜? 왜? 왜? 오 왜? 괴롭힐다고? 음, 손부가 지절로 선수는 진짜 지하 아니잖아, 잖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하는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집중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 괴롭히려고 옆에 다다 아. 예, 예, 아프대 예, 어? 예, 예. 어. 어제 있제 뒷자리는 그너는 애인데. 영원히 삼학년3반이에요 삼성이니까 <웃음> 다도 네, 돼요? 네, 기셔도 돼요 어디 저는 여기서 <치우기동기와> 지동나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야나 어. 야, 어디 갔냐? 학교안 뭐 계시냐? 상혜야?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알어 민호하고 트레이는에붙여수고버왜 <웃음> <did> you know? <웃음> <웃음> 뒤에 계신지? <웃음> 요야만년이만 어, <웃음> 7번 바뀌었어 <웃음> 피를나두고 y e n a i n h e that's <laughs> c o e t e e t h t I'm y e that's <laughs> perfect Yeah, the only thing is <laughs> t a t i u s gonna be bothering me too much But it's okay because I got captain next to me Don t Jay is too close to me Don j So, I mean, it d o e s n I got a n o k a h a i t h t s a 가 t g i r car. y 시면 됩니다 어? 어, 아, 내집 백스텝이 <웃음> <학생이> 옆으로 갔지? <웃음> 나왜긴용 <김종국. 웃음> 어, 왜 <웃음> 앞으로 갔냐고. <웃음> 아래도 뒷자리가 들어어 어? 어. <웃음> 나왜 여기 있지? 어, 사고인데 <웃음> 지금. 뭐지? <웃음> <웃음> 어? 이 건물, 검은... <웃음> 아, 나얘못들어어 <웃음> 야, 야 이거 뛰이 아주 너를 안 바꿔. 밑에 분, 어. 너 알았어. 어. 딱 바꿀래. 너뭐 바꿨어?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Yeah. I mean, I sat in the front in class. Yeah, that's good. I trust him. t a n n y probably behind me, because I want to see him behind me. So I can't l e like, look at him. Just... Uh. Because PJ, PJ can translate English for me. PJ, o know what I m I don't know. I'm not going to say that. I'm n o going to s a that. i e not o n g t 아왜 이렇게 빼냐고이 저끼도 더혼났너 앉으라 아아츄윤이좀 앞에서 들어있어 <웃음> 아저 밖에는 또 저는 저기 츄이 밖에 누데요 원래 뒷자리에 앉았어요 전에 <웃음> 음. 맨날 아, 두, 두 번이야? 이거 <웃음> 바꿔대맨 아, 그래. 앞자리로 보내 오